반칙이다.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앞에 얼굴이 안 보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이야 <목소리> 지금 내가 머리 찼어. 머리 찼고 머리 차고 있다고? 아뭐 어떻게 할 건데? 묵빠묵빠묵빠묵빠 무찌빠, 무찌빠, 아, 아, 아, 아, 네. 어, 그거 뭐야? 그좀아니거좀아그거 아니었던 거같 스카이 바이브. 오오 아니야? 저희도 뭐 알잖아요. 왜? 음악인들의 자세로 개모탈급 엠프트팀 맞아 자 그리고 여기 표정이 같은 여자 네? 아이뭐 우리 잘 맞아? <웃음> 오늘 제가 준 하트 달고 있거든요 왜말도정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여기 하트 달고 <다> 있거든요 <웃음> 이팀 제일 못하는 새끼 한 명이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이고 이미지에 꼴대였는면다 <웃음> 아. 오케이 팀 정했으니까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오예 오케이, 오예. 오예 누구부터? 가위바위보 하 대표 아,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 그래. 번째, 첫 번째 오예 자, 안녕 여러분 안녕 자, 팀이 정해졌네요 네. 정했어요 가운데 상당히 둘이 사귀는 것 같아요 네 네? 짝사랑이었어임유진도 <웃음> 당해봐야 돼요 자신의 요구짓을 <웃음> 자, 여러분 오늘 앞잡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뭐 게임 롤 심플합니다 2인 1조로 팀을 하고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문제를 내고 맞출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훔쳐들어서 정답을 맞추면 네. 맞춘 팀이 1점. 아. 못 맞추고 가운데 사람이 맞추면 가운데 팀이 1점. 총합점 네. 해서 내기 한판 합시다. 뭐 할까요? 다음 주박 사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진짜다. <웃음> 그 팀이 박 사기?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좋아. 어, 그, 괜찮아? 오케이. 어?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폐하셨을 때 왜요?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저는 암을 잡았거든요? 아, 암을, 자, 아, 자, 아, 암을 잡았어요 네. 아 괜찮으셨어요? 근데? 저는 당신의 이길 자신이 있어요 진짜, 이런 당일 치잖아요, 맨날 이거 머리 지어 뜯고 싶은데 뜯어내요? <웃음> 아, 그거 다 뜯고 싶은데 여기 무서워요 <웃음> 자, 그러면 은 초벤 팀, 포부라도 뭐, 일단 한마디 하면서? 저희의 케미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희의 못할 케미 네? 어... <웃음> 뽀뽀라도 어, 뭐 해드려. <웃음> 어, 나나데한번해한번해 어, 빨리요? 아, 요 모르겠어. 자, 미도유신팀 시작. 학생 학생들이 다니는 곳. 학, 학교 나, 나, 네. 미도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미도 아니 나. 김미소. 어. 우리가 매 촬영하는 곳. 3 3 리플라이브 리 우리들 그때 합봉하면서 먹었던 거 어디서? 합봉하면서 어, 먹었던 거 아, 마라탕 내가 본 노래 흰눈 아니 아니 여기 아, 일하러 가 <웃음> 어디서 내가 라의 내로 가 정답 이태원 한강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지? 대한민국 남겨 야 졸라사하지 <웃음> 어. 안 들려 어, 저희 너무 가까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거 제한거리 전혀 생각 이게 우리 뭔가 아, 잘못된 거 아닐까요? 배고파세요 왜할 수도 있지? 29 코로나 와.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 아 이거 동작 이거 취소 동작 아, 아닙니다 휴대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되게 하냐? 쇼미더머니! 살로마드 음요막걸리 아뇨 아니 아뇨 음료수 시킨 청주 청주! 와올리게임 이정재? 아 이정.. 넷플릭스! 어 병원에 있는 사람 어? 병원에 있는 사람 정답! 우원캠페캠페 캠페인! 트병원에 대평 병원장! 아 비슷해 정답! 센터 아, 정답. 지금 내가 머리 찼어. 머리 찼다고? 머리, 머리 찼다고? 머리 차고 있다고? 목걸이! 시계! 목걸이! 팔찌 팔찌! 머리 찼어! 애플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파투! 머리 찼어와 너무 잘한다. 와안 보여! <웃음> 와! 아우 사오! 눈에 열개! 와! 우리 다음 때 맛있는 거 먹자? 예! 이거는 미도가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맞춰서 그래. 아 미도가 잘한 거야 이거! 안 들려. 저게 안 들려. 진짜 아예 안 들려. 그래, 나 입모양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목소리가 내가 낫지 않을까 차라리. 아이 근데 반칙이다. 아니 맞죠, 반칙이다. 뭐.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앞에 얼굴이 어. 안 보여. 야 거리 아까 우리처럼 거리. 근데 가까이 못했을 있겠어요야 <웃음> 입술 내밀어. 이런 거 섹시해야 돼. 야. 야 근데. 아이 이게 무지겠어요 이거. 아니 문제가 없어요. 내가리 전작 크다고. 야 누가 대가리 크대 자, 그러면 아, 네. 두 분의 포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분 전략이 어떻게 되시나요? 머리 큰걸 이용하겠습니다. 아, 너무 커요! 나는 어, 복받이를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너무 커요! 아니, 너무... <웃음> 당신? 네? 네, 그래요. 아, 사랑해. 아, 근데 뒤에서 카메라로 한번 찍어주면 좋겠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커. 언니가 없어. 어. 내 <웃음> 아, 혼자 없어, 혼자 한. 맨날 다 사는 것도 아니야? 나도 이 정도 근데 많이 안 가까워 지금 응. 아까 너랑 똑같아. 응. 근데 머리 큰애 아까도 잘안 보였어요. 근데 어, 언니는 머 머리 머리가 작잖아요. 맞아요. 농담. 농담이야. 농담. 같이 산다 상과 아, 근데 <웃음> 둘이 음. 뭔가 사정해보니까 보기 좋다. 주주는 어떻게 포부 한마디 하면? 저는 복화술을할 거예요. 쥬쥬는 뭐... 바테도 못 알아들고. 뭐라고? 뭐라고요? 열심히 해볼게. 자 주주 번째 팀 시작. 자, 치과치과치과 정답! 아이폰아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사과 사과 사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시작! 응! 오? 날씨도 이 총, 총! 양동근! 탕핀! 네! 홍대 GPDPDP! 렉플스 유진! 그래 나! 처음처럼! 정답! 슈트! 알아들었어? 정장! 한국어로! 슈트! <스포> 한국어로! 양모 <양호. 양호. 웃음> 정답! 컴퓨터 들어왔어요 라면! 유통기한 리 <놈리>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리리스스 인플루언서 임유진 이클리스 에어컨 가그린 레스트 가글 가글 정답! 어. 자 가글까지 딱 정답으로 끝! 여덟 개 맞췄습니다 잘했다! 오케이. 마지막 팀 제꼬 양동팀입니다 어. 자 호들이 가고 한 마디 하세요 자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이 너무 발성이 좋아 파이팅. 아, 아 딕션이 좋아서 어, 발성이 너무 좋아 두분 전략 한번 들어봅시다 전략은 얘가 발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음. 먼저 캐치해서 맞히는 걸로 근데 얘네들 입고. 어, 근데 여기가 좀 웃기긴 하다 이게. 저저게잘 담아 줄 거야. 어, 자. 웃기 아, 우리 웃기는 것도 <웃음> 웃기다. 마지막 팀. 제고경근 팀 갑니다. 준비. 네. 시작! 정답 소매. 오징어 게임. 소사. 각개 막걸리. 양주! 와인! 와인 정답! 어, 모르는데 누군지? 아아.. 음, 음, 아. 음. 유노.. 유노? 유윤호 주주! 신명! 박수현! 오케이! 주현.. 음, 이거, 이거 동점으로 갈게요! 오아이고아고양이 정답! 두꺼만 하면.. 두꺼비! 안두꺼안두꺼안 두꺼워! 그리마아리맞았어안2아안을때 안안안 아, 뭐라고? 아디나스! 하고 있는 거야? 양념.. 강원도! 봉예! 강원도 정답! 어, 염력, 염력. 거울. <웃음> 아파트. 인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집이 두 개. 집이 두 개. 복층, 복층. 민호가 제일 먼저. 민호가 제 먼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정답. 말로 말로 말로. 마시멜로. 간식... 아이오 마시멜로. 곤약, 곤 젤리. 고냥. 젤리 정답. 축구화. 유니폼. 축구화. 유니폼. 축구장. 청주장. 축구장, 어. 축구장, 야, 축구장, 빨리. 운동장. 운동장 정답. 아, 운동장에서 하는 거. 축구. 어. 어. 노트북 노트 담배 담배 시 시계. 델선선났다났어수 아, 네, 말씀해 주시죠. 거 아니야. 자, 어. 점수를 매기. 결과. 아, 첫 번째. 미도유팀점 오, 압도적이었어. <웃음> 주주 아, 마태 팀점 네. 오케이. <웃음> 그리고 제쿠비 영팀 11점 아하 11 어차피 저희가 밥 사야 돼요 맞아요 네. 밥 그냥 삽시다 형님 밥사세요 뭐..뭐야 뭐, 뭐스테이 아이고 뭐, 진짜 용기내서 뭐 도시라? 아까 나음 넣어보기 한두팀두팀 그러면 그치. 한.. 다음 주에 밥을 사시게 됐네요 아 뭐.. 원래 친구들한테 밥한번 사는 거는 네. 그래 문제가 아니죠 그래 그럼 형은 두번 사요 그렇.. <웃음> 원래 사는 거.. 와 그냥... 이렇게 우회가 끊겼어요 우애가 아, 끊겼어요. 끊겼어요 아니 아니 저희 우회 좋아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꾸비랑 영둥이가 사는 밥상으로 한번 맞춰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우! 대단합다 여기까지! 대단했다. 아, 네. 이거 놓치면 또 다시 찍어야 되거든, 문제 알지? 그럼 문제 새로 준비해야 죠 지금 <웃음> 빨리, 지금 <좀> 빨리 줘. <웃음> 아니, 막 내가 반응 해준대. <웃음>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빨리 문제 주세요. 배고파요! 문제 주세요! 나 아, 진짜 배고파요 진짜! 문제 억지마! 문제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사이월드 가서 싸이 먹어 먹어야지. 그건 막 스토치 아닐까요? 아, 더 배고파지. 어. 우리 식구지? 우리 막아 귀엽다. 어떻게 웃기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 어, 어떻게든 웃기는 게 우리 직업이야. 아, 맞아. 여진아 아, 아, 아, 아, 아, 너 못생겼어. 그 웃기지? 너무 배가 존나 커. <웃음> 웃기지? 고 <웃음>